무더위 중가음후 유아용 풀장에서 익사추정 재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4나 22811 보도회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2002년경 2004년경 각 재해사망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이동식 유아풀장에서 다이빙을 하여 들어간 후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체 검안서에 직접 사인안에 익사추정이라고 기재되었고 고양지청 담당검사는 직접 사인이 익사로 추정되며 타사현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정도 처리하였고 원고 A가 진술하기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산에 올라간 후 몸에 열이 나는 상태에서 찬물에 들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당의 계약의 면책조항은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이상 이를 보험 약관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므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민사분쟁에서의 인간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계이므로그인과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망인은 여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뒷산에 올라가 다시 소주 한 병을 마신 점, 엎드린 채로 얼굴이 유아풀장에 잠겨있는 상태로 발견된 점, 이상지질혈증, 의심증상 외에는 망인의 심장과 혈관 및 혈압 등의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도 없는 점한여름의 주치상태에서 30분 정도의 도보는 심장에 맥박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상태에서 물속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은 심장혈관 수축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망인의 가족력 고지혈증 흡연력 등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부검이 이뤄지지 아니하였으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므로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망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피면 설령, 망인의 기왕질환인 고지혈증 및 가족력, 흡연력 등이 망인이 사망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은 망인이 주치상태에서 이동식 유아 풀장에 갑자기 다이빙하여 들어갔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것이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서 말하는 무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른바 제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3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